붙요형 진짜 죽음이었죠 죽음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마지막 질주할 시득 시기인 것 같다 이제 정말 이번 지금도 지금도 늦었잖아요 근데 난또 내년 뭐내년련이가지 정말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좀 버티는 건데 진짜 관절 상태가 안 좋아요 스쿼트를 하더라도 주위 사람한테 관절 삐걱 서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느껴지기도 하잖아 지금 할 때마다 이게 또내년에더 다른 것같아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그가 그 오늘부터 한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태양 씨. 현재 망가진 몸을 바꾸기 위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본인의 도시락 하이밥을 메인 식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어, 첫 끼입니다. 365분 5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4번 먹대고 5번 정도 먹어도 되게 크게 부담되는 칼로리는 아니에요. 이제 꼭 가벼 하나씩 먹으려고 합니다. 생활만 한 17년 된... 먹는 것도 운동이듯 운동에 필요한 영양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태양씨. 힘들더라도 관리할 때는 꼭 모르겠지. 챙겨 먹는다. 하루의 운동 주기는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으로 기간을 정하고 망가진 몸을 예전처럼 돌리는 건 아니지만 만족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할 예정이다. 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확실히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운동 거의 워밍업 하다시피 했죠 내 네, 원래 무게보다 50% 맞춰서 욕심을 부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저도 나이를 생각해야 돼서 처럼 뭐 젊었을 때처럼 뭐 6세트, 7세트, 뭐 하루 뭐 15세트 이상을 못해요. 1 5 운동을 못해요. 현재의 몸에 맞춰서 운동을 계획하는 유태양 씨. 젊었던 시절이 아닌 지금의 몸 상태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인정하고 나서는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왕이다. 김지복은 바. 예. 아..무드가 굉장히 업이 돼고딱 좋아요 이한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각오를 했지만 직접 부딪히려고 하니까 아, 템포가 내전 같은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충분히 수궁하면내가 가장 만족하면 되거든? 수궁하고 누가 내핸드폰소매치기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빠르게 반응하는 지금 다 바로 운동 가서 좀 하고 하고 어. 어. 와, 맞다. 아, 오늘 공휴일이구나 아. 1일차 마지막 운동이 무산됐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 일정인 태닝을 마친 후 하이밥으로 하루 마무리를 끝낸다. You get mad when I ask what you're doing Got me up all night, just feeling stupid f y o r wondering where you are And why we play this same game Every other weekend with my heart 새우봉구, 새우볶음밥 분백질 30가루 정도 들어가 있고 아, 진짜 오랜만에 피로감에 몸문이 완전 빠져가지고 피곤할 때마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섭취를 어거지로도 해줘야 돼요 2일차 때 몸이 처지는 게 느껴지는 유태양씨 그래도 다음날 운동을 끝내고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죽어, 있다. 할때 이제, 할 이제 쉴, 때, 쉴 것밖에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운동 늦기까지 하고 집에서 3시 잤나요? 저도 그렇고 나도 상태가 안좋아. 근데 이번 주는 어차피 상태 안, 좋아, 안 좋게끔 만드는 주라서 무리주 응? 무리한 다음 페이치 잡으려고 다음 주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거죠 I might be on something I might do the right thing Spike Lee on something mm. I just might sip on something Disappear for a month I might dip on s p r i n g i n g into action like a bungee cord mm. Standing on the corner getting no applause nah. Squinting through my eyes I don't know them boys What you hoping for? Mm. Cream, get the money, dollar bill y'all Ramen noodles for a meal How it feel dawg Why you placing judgments? I'm just trying to live dawg h o o d e on my head Cause it's not what it appear dawg nah. Low key Cutting through the bushes So they never scope me uh. In the field where the lane is stuck You got, you got chain, you got cane What's your name? What's up? What's up? Where the real dope dealer's lookin' g lame as fuck <laughs> Where the real dope women lookin' g plain as fuck <laughs> Well, I'm just tryin' g to change it up yeah. I'm myself, why you tryin' g to be the same? For what? what? If you g o t a cop it, niggas, play the game? For what? For If what? you ain't tryin' g to hit the bullseye, you aim for what? Come oh, on, man <laughs> Light like the match to match the vibe As I roll the A5 oh 야깜짝이가깜짝이 <웃음> 깜짝이야 <가졌다. 가졌다>. <웃음> 아. <웃음> 형들 다녔다 하자라 야드레라는 지금 극치 아다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럼 한 주기 더 뛰시는 거 어때요? 컨디션 좋아보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든 척 할게. 아, 힘든 척하 아, 아. 더 힘들어? <웃음> 컨디션을 좋은 걸 어떡하라고, 시바놈아. 자, 오늘은 행사 있어가지고 밥을 빨리 먹고 나가야 됩니다. 평소와 다른 일정에 w t 준비하고 있는 유태양씨. 오늘은 본인 채널이 아닌 다른 곳에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 시작은 사인 작성이다. w 몇장하 to do 백구십 장이야. 앞으로는 복사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거 결제 때 쓰는 그아이네 사인은 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인이 없어 결제 사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말원이다. 누가 보면 혼나고 있는 모습이다. 방송 최병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화상으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홈 트레이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랜만에 코통 씨의 모습도 보인다. 새끼는 3대 측이다 요즘 많이... 뭐, 선배들 안 무서워하냐? 그냥 아예 혼자 다녀가지고 아 <웃음> 사람들은 그안 다녀요 너 완전 응. 악사구나 살짝 형이랑 비슷하게 <웃음> 이형 살짝 미국에서 스토리 보니까 <웃음> 어? 어.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 그래서 또 이제 형이랑 친한 거지 또 음. <웃음> 그런 사람들 운동 잘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좀 잘생기고 대체적으로 <웃음> 숨겨진 보석이랄까? 고에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하이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주인 놈은 혼자 먹는다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나 보다 그렇지! 그렇지! 내려가! 내려가! <웃음> I'm u s t i n i n g on the city lights All the thought around me, let me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 r a 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 baddie like I said I m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it r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it right You r e e stuck, it's where you at because you never tried Want a better life, I had a time, I bet it right Yeah, I just took a test a n c e a here, let me write Look, I just took a t e t Yeah, I roll the dice Yeah, women, I'll be b a d because the f o c k was nice But, yeah, I must admit that this ain't overnight I just hit the double with the j a c l p n e I'm in the snow, this ain't e w England, but I'm d y i n g high Now I'm n a t i c for the music when I can't stop h e n g on, let me o u w here, a t o ask me Ask a favor, what e shout-out talk, ask me Ready, d a n t take a risk, but want the outcome Then askin' how come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larm. 친구들이랑 미축구 기술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화가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내 몸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때 경각심을 느껴서 다시 운동을 해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어 역시 나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어,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사실 다이어트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먹고 싶은 거못 먹는 정도였지. 하이바탄수화물 적은 것도 아니고, 단백질도 적은 것도 아니고, 또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맛 진짜 맛있으니까.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반주를 못 했다는 거. 잠깐만. 야, 일로와, 엉덩이 일로와! 일로와, 이놈 새끼들 일로와! 사실 이제 많은 도전들을 하고 싶죠. 어, 하루 배워고 하루 배워보고, 하루 배워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면 지금은 좀 진득하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른 것좀 해보고 싶어요. 왜 못했을까라는 후회하지 않게 진득하게 좀 다른 종류의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저와 가장 어울리는 거는 바디빌딩 쪽이 아닐까요?